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일타강사 c m a d 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신규 월드 우두머리 혼돈의 무라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고 짧게 오거고의왕자 토벌 우두머리 무라카의 형이기도 한 무라카 무시무시한 괴력을 자랑하는 오우고족 왕자에 앉은 무라카의 힘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 하는데요. 자연을 수호하는 존재였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잿빛에 가까운 피부색과 누군가 강제로 씌운 듯한 투구와 장비 이성을 잃은 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혼돈의 무라카 어쩌다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쉽고 짧게 파! 이번엔 무라카가 언제 어디에서 등장하고 기존 월드우드머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돈의 무라카는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압할 수 있는 월드우드머리이며 각각의 은신처에서 나타나는 다른 월드우드머리와 달리 필드에 등장합니다. 이전의 이벤트로 토벌 우두머리들을 필드에서 제압하기도 했었죠? 브라칼은 칼페온 서남부 기임나무숲에서 출몰하며 6월 23일 업데이트 시점부터 2주간 화요일 일요일 오후 9시에 등장하며 이후에는 일주일의 하루인 일요일에 등장하게 됩니다. 출연 시에는 한번 제압할 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대표적인 보상에는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 엘리언 심연무기 상자, 반란의 무기 상자, 카프라스의 비급서 낙장 등이 있으며 그 중에 뒤엉킨 시간 아이템에 같은 경우에는 추후 업데이트 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핀 피해라 순위가 높을수록 보상의 개수와 확률도 증가하니 열심히 공격해야겠죠? 쉽고 짧게 하! 자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월드드머리 혼돈의 무라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라카가 출연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제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일타강사 CM 에이딩이었습니다. Continue!